이번 역은 함정, 함정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없습니다. 수원, 천안 방면으로 가신 고객님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다닐 수 없습니다. 대스 is 함정, 함정. You may not exit on this stop, thank you.